선사의 공무 감독자는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해 사망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부산고법 2004나 12438 12445 대법원 2004다 65138 65145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00년경 상해사망보험을 가입하고 였 보상하는 손해로서 교통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운행 중에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때 운행 중에 교통승용구와의 충돌, 접촉, 이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등의 교통사고 피보험자가 운행 중에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교통승용구라 함은 선박을 포함하고 있고,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의 피보험자 본인이 탑승 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이라 함은 여객수송용 선박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망인은 공무감독자로서 선박기관 수리감독차 승선하기 위하여 갱웨이에 올라서다가 바다로 떨어져 실종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가 대중교통수단 이용 중 교통사고 해당 여부 보험약관 제4조 6항이 대중교통수단의 종류를 여객, 수송용, 항공기, 지하철, 전철, 기차,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등으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선박은 이에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선박을 보험약관 소정의 대중교통수단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대중교통수단 이용 중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쟁점나 주말교통사고 해당 여부 이 사건 사고 당시 운행 중이던 이 사건 선박에 피보험자인 망인이 탑승하고 있었을 때 발생한 사고로 볼수 있는지 여부 망인이 선박의갱웨 위에 올라 서자마자 파도의 출렁거림으로 인하여 일어서지 못한 채 쪼그려 앉았다가 곧바로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바다로 추락하였다면 비록 망인의 두 발이 모두 선박에 갱에 이어 올려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선박에서의 하선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할 것입니다. 운행 중에 선박에 하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험약관 제4조 사망 2호 소정에 탑승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 비보험자가 교통수용구에 승차 승선하거나 교통수용구에서 하차 하선하는 때에는 교통수용구에 탑승한 경우와 비교하여 그 은행 과 관련된 사고 발생의 위험이 결코 적다고 할수 없는 점에서 탑승 하고 있는 때에 준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의 경우 오히려 탑승 목적으로 승하차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도 탑승 중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보험사고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때 보험약관 제4조 제3항에서 보험사고로 규정하고 있는 탑승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승하차라는 개념을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주장과 같이 탑승이라는 개념을 좁게 해석하는 경우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불리하게 해석되는 것이 되어 앞서 본 보통 거래 약관 해석상의 원칙에 반합니다. 따라서 탑승 목적으로 교통수용구에 승차 승선하거나 탑승하였던 사람이 하차 하선하는 것은 탑승의 전후에 걸쳐 탑승과 불가분한 관계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이사건보험약관 제4조 사망의 탑승의 개념에 포섭된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이 사건 선박에 탑승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서 비록 사고 당시 파도가 높아 해상이 불안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미처 예견하지 못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였다고 할 것이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래의 사고임이 명백하므로 보험약관 제4조 사망 3호 소정의 비보험자가 운행 중에 교통수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쟁점 다 보험약관 제6조 보상하지 아니한 손해 해당 여부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선사에 고용된 공무감독은 선박수리 등 선박이 법규 등에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직책으로서 위약관조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선박승무원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육상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 할 것이므로 망인을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라고 볼수 없어 위약관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교통수영구의 수선이나 점검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망인이 선박에 승선하여 위선박의 수선 점검 정비 등을 착수하기 전 이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교통수영구의 수선이나 점검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라고 할수 없으므로 위약한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1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